안 되네, 가자, 뚝배기 <웃음> 다시 한번. <웃음> 플레이고 뭐냐고, 가냐고 뭐냐고, 뭐냐고, 뭐냐고, 뭐냐고, 뭐냐고, 뭐냐고, 뭐냐고, 뭐냐고, 뭐냐고, 뭐냐고, 뭐냐고, 뭐냐고, 그 계속 듣 아, <웃음> <와우, 쉣. 웃음> <와>, 무겁네. <웃음> 고. 아, 안 다시 다할수 있어. 와, 다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I'm the king! <웃음> 너넨 난뭔 일이야 <웃음>